o o m e of you 졌다좀 각졌는데. 배터리는. 좋아 뒤로 내려야지 어. 아, 씨, 왜 이렇게 밤이 안 들지? 아니야, 이거 흥미로 벗요안벗버 때. 이 있어 올라가. 어. 야, 아빠 따라가. 야. 자, 지금부터 유진산전 이준호 부장님과 함께 짤막한 얘기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좀 많아 가지고 지금 타이밍이 안 나는데 앞에 지금 이준호 부장님 한분 계시거든요. 차를 좀 둘러보 고 분석을 좀한 다음에 몇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뭐 딱히 특별한 점은 없어요. 현대자동차처럼 뭐 이게 측면 센스도 없고 뭐 콘센트도 보니까 뭐 딱히 콘센트가 그냥 USB처럼 꽂는 것처럼 돼 있고. 위치도 되게 찾기 어렵거든요 그거말고는 딱히 현대랑 많이 비슷해요 그거말고는 현대랑 많이 비슷해가지고 차이점을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운전석을 좀.. 운전석을 좀 봐볼까요? 이동이고요. 미션 아네 재테크 미션입니다. s 소시 s 소시 뭐지? s 소시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네. 여쭤볼게 있는데 네. 계기판에 앞에 가면 네. 여기 SOC라는 게 있잖아요. 중간에 네. 네. SOC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잔료 남아있는 양은 지금, 지금 66% 정도 남아있거든요. 6 5 근데 저 화면은 이, 지금 실제 화면인 가 아니면 그 네. 그냥 네, 실제 화면입 지금 시동, 시, 시, 시동, 시, 아, 시동 켜지는 거예요? 네네. 네. 아... 그러면 또 여쭤볼게 네. 약간 콘센트 이런 거는 네. 다 밑으로 꼽아서 쓰는 것밖에 없는 건가요? 뭐 약간 위치가 좀 찾기 어려운 위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음, 지금 위로 해놓으니까 꼬물지 네. 같은 것도 넣고 또 횟선이 많이 아 설계를 아, 지금 올라가서 그, 지금, 지금 그냥 설계를 약간 바꾼 건가요? 자꾸 네. 위로 위로 막해주셔 넣는 그런 게 네. 많아가지고 볼수 있지 않나요? 뭐야? 이런 느낌이잖아 그럼 차량의 배터리가, 네. 차량의 배터리는 위에 설치된 건가요? 차량 위쪽에? 네, 지금 저 어, 위쪽에, 여기, 어, 쪽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위쪽 중... 258kW가 들어가 있어요 258kW요? 네. 근데, 킬로와트 c 하고 킬로와트 차이가, 네. 킬로와트는 출력을 말한 거고 킬로와트씨가 네. 이제 소비전력을 말한 건가요? 네네 네. 그럼 혹시 이거 완충할 때몇분소야되나요한시간 정도, 정도. 정도요 한시간 네, 정도요? 네네 버스는 플량적인 아, 그, 아,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 네. 그... 충전구멍이 어디있나요? 아주 뒤쪽에 음, 있네 네그로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시간 정도 충전인데 버스는 다 이제 급속 충전을 하다거든요 급속 그, 충전하면 속이 1시간인 거아닌가요 네네 급속이 한시간이고 근데 대부분 일반 충전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야밤에 밤에는 뭐 원청하는 경우도 이제 그런 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다 급속 충전을 많이 합니다. 아, 아 빨리 이제 차를 돌려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충전기 디스펜서 하나에 충전이 선두개 있는데 네. 그거를 지금 앞으로는 몇개더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설치하면은 여러 대를 한 부분에 계속 해서 충전해 가지고 그 주유소 하나 깔아 놓고 이렇게 네. 여러, 여러 대 충전을 시키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런 기술도 이 앞으로 나오면은 계속 그렇게 비창형으로 근데 이 차는 약간 측면 센스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측면 센스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건가요? 아 측면 센스도 이제 앞으로 개발할 겁니다 아 지금 또 우선 그 측면 사이드 마크 램프 해가지고 램프, 램프만 인데 앞으로는 측면 센스나 이런 것도 있 그럼 이게 여기에 인필 모터인가요? 이쪽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게인필 모터인가요? 아니아요 아니. 저희들은 지금 원 모터 타입을 해가지고 어? 모터가 지금 중간에 원 모터 모터 하나 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요모터가 지금 들어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지메스에서 하는 고 모터고요. 네, 근데 여기 근데 제테프라고 적혀 있는 거는 그냥 차축인 거예요? 입니다 차축 차축이고 네. 모터는 ZF라고. 다 제테프고 모터는 그냥 뒤에만 구름 구동처럼 하나만 있는 거예요. 네원 모터 하나만. 아니 이게 시내에서 많이 다니는데 이게 네. 약간. 현대하고 막 다양한 업체들이 많은데 네. 현대하고 이걸로 많이 보여서 여쭤본 네. 약간 여쭤본거아요약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이상 네. 이준호 부장님의 차량 해설을 잘 엿봤습니다 제가 평가를 하자면 예, 네, 제가 평가를 하자면 이 차는 좋긴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측면 센스가 없대요 못하는 지멘스 거차충만 제테프 싸게만 티가 나긴 나요 배터리는 상단부에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위에 지붕쪽에 아직은 신생기업이라 버스가 만드는 실력이 좀딸리긴 하는데 그래도 우진만큼 그래 자체 개발해서 없는 것 같아서 우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마무리 할게요 이상 마지막이차 한번 영상 보여드리고록하겠습니 영상 마치겠습니다